네 안녕하세요 봉험포젝트 조정원입니다 어,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, 저는 책 소개하는데 돈 받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직접 보고 그 다음에 좋은 책 여러분들한테 입문자 분들한테 좋은 책들을 많이 소개시키고 그 다음에 같이 또 책도 쓸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책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또 이제 보안책들이 몇 권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. 저도 매우 기쁩니다. 국내 저자분들이 많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고요.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책은 바로 실무자를 위한 네트워크 공격 패킷 분석입니다. 사실 요 주제로 저도 책을 쓰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. 어,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유튜브를 보셨으면은 IT 보안을 위한 와이어샤크 패킷 분석이라고 제가 영상들을 계속 어, 제공을 해 드리고 있죠. 그래서 저도 요거를 기반으로 한번 책을 한번 써 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, 최근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어, 글을 쓰기 보다는 영상으로 이렇게 찍는 것들에 취미가 붙여서 그러니까 글들이 잘안 써지고 있어요. 그래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. 언젠가는 저도 요치로 이런 책들이 하나 나오긴 할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 책을 추천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음, 첫 번째는 어, 실습을 하기 전에 공격에 대한 이론, 그 설명들이 굉장히 충분히, 어,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책을 보면은 보통 IT 기술책 같은 경우 몇 건, 몇 건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림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실습만 계속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실제 이것을 실습을 어떤 것인지 대체 이 공격 기법들이 어떤 걸로 의미하는지 이해가 못할 때가 있고 제가 쓴 책에도 몇 건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어, 근데 요책 같은 경우에는 이론들이 정말로 충분하게 어, 설명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그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포트 스캔에 포트 스캔에 대해서 이제 실습을 하기 전에 실제 포트 스캔의 유형들과 그 다음에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에도 디도스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그 관련된 패킷들을 여러분들한테 테스트로 어 제공을 해 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패킷을 열어 가지고 체계에 따라서 분석한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어,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, 충분히 여러분들이 입문자 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것들 하지만 은그 어, 안에 있는 그 용어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선수 학습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래도 입문자 분들이 이 패킷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두 번째 추천 이유는 실습 패킷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, 이거를 직접 이렇게 패킷을 어떤 환경을 구성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패킷을 이렇게, 어, 패킷을 캡쳐해라. 예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요 강의를 할 때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데, 어, 요거는 직접 패킷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. 그렇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어디 가서 패킷을 뜰 필요 없이 제공되는 패킷들을 어, 가져와서 요것들에 대해서 실습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잠깐 확인해 보면은, 제가 다운로드 받은 그 파일이에요 도서 그쪽 출판사에 가서 다운로드 받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취입, 웹 취약 전 스캔 트래픽에 대해서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 스캔 닉토 라는 웹 자동화 스캔 도구를 여시면 됩니다 음, 그래서 용량이 현재 약한 30메가 정도면 은 아주 큰 용량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분석하기에 충분한 양이고 이것을 음, 가지고 이제 제가 강의를 했듯이 TCP 스트림 정보들도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테티스 정보에서 HTTP 리퀘스트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이 닉토라는 것이 어떤 공격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가 요거는 제가 예전에 와이어샤크 패킷 분석에서 닉토에 대해서는 사례들을 어,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링크를 제가 걸어 드릴 거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, 공부를 할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, 그 패킷 샘플들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이 어, 추천한 이유고요. 그 다음에 추천하는 이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서 또 공격 대응들이 있습니다. 우리가 웹 패킹을 했을 때 어떤 웹쉘들이 만약 어, 공격들이 들어왔으면 웹실에 대한 대응방안들도 있을 것이고요. 특히 여러분들이 학생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나 이렇게 포트 스캔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조금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실무자 경험 바탕으로 제시를 했어요. 어, 여기에서 이제 메인 그 저자로 되어 있는 이제 방조님이 있는데 이 방조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커뮤니티를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. 리더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KB 은행 쪽에서 실제 침해 사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실습 형태들이나 그런 것 그런 대응 방안 제시들이 실무 경험들이 바탕들이 굉장히 녹아져, 녹아져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어, 대응 방안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들도 있겠지만 은 분명히 요게 제시된 방법들은 어, 실무자들이 아니면 제시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간접적으로 실습을 할수 있는 예,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만 보고, 보아서 고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라 한다면은 어, 저희가 인프런에서 제공하고 있는 요거 동영상은 현재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제가 유료로 전환을 하긴 할 거예요. 근데 무료로 신청을 하시면은 계속 무료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, 신청을 해가지고 같이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저, 저, 저 저자분들은 저자분은 좀잘 알고 있어가지고 어, 제가 요거를 허락을 받아서 아마 요거의 샘플을 가지고 또 일부 어, 이렇게 동영상 강의 그 다음에 제가 강의를 할때 요거를 메인 어, 이렇게 책으로 좀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좋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같은 경우는 예제 사례 같은 경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제공을 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t c p 신스킨에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웹셀 네, 웹셀 관련된 그런 것들 한줄 쪽이죠 한줄 웹셀인 사례인데 이것을 좀 제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항상 이 네트워크 패킷 분석 특히 와이어샤크를 이용한 패킷 분석들이 실무에서 여러 곳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침해 사고 분석을 할때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악성코드 분석을 할때또 포렌식 쪽에 네트워크 포렌식 분석을 할 때도 요것들 와이어샤크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많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